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일단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이지쌤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다양한 강의들을 올릴 예정인데요 어, 몇 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한 5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올려왔었잖아요. 다양한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한군데로또한번좀 모아봐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었 그러니까 제 자료가 되게 중고난방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 여기에 어떤 게 있지? 좀 알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 자체가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었 그런 댓글도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하나로 좀 모아 봐야 되겠다 어떻게? 책으로 한번 모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책 작업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책에 정말 수많은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들까지 정말 수많은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보기 쉽게끔 재창조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도 어렵기도 했었지만 그 디자인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영상 60개 그 영상 60개가 유튜브에 올라올 것을 제가 책에 다 집어넣고 있느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아, 참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아, 아무튼 여러분들께 근한달 이내로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했고 그리고 저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이제 2020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뭐 1인 미디어 등 정말 많은 것을 해봤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많이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 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 뭐 줌이나 뭐 팀즈나 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 온라인 강의로서 찾아뵀던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는데 반대로 뒤집고 보니까 또 저에게 또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와참 징글징글하죠? 와 진짜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됐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지쌤 채널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채널은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 정보성 있는 그런 유튜브로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보시기 딱 좋게끔 앞으로 계속 꾸려나갈 예정인데요 근데 제가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거의 한몇년 전부터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서 조금씩 미뤄왔던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채널이 지금 현재 이지쌤 채널 말고요 이지쌤 오피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이지쌤 오피스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살수 있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계속 계속 해왔었던 그런 다양한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들을 그 이지쌤 오피스라는 고하 채널에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뭐 나는 혹시라도 좀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싶다 또는 온라인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뭐 다양한 조언을 얻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이지쌤 오피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정보들 더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2020년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한해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다할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